요즘 우리 애지랑 중지가 아주 복이 터졌어. 더마도사에서 애들 주라고 응. 관절에 좋은 그 사료를 보내주셨거든. 보니까 원료가 그글루코사민 뭐 초록잎 풍합, 조류 DHA 뭐 이런 어떤 좋은 것들 들어 있고 보너스로 껌 주셨어. 애들 덴탈 케어 하는데 좋은 껌. 아, 개별 포장되는 이런거 좋지. 보관하고 애들 아, 조금씩 먹이기가 신나다. 너무 좋은 것 같아. <웃음>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, 4분의 1 정도만 넣어서 더해서 그래서 먹여 보다가 설사나 구토가 없으면 그때 이제 다시 양을 늘려서 괜찮은데? 에. 아, 이아한지이자 어, 됐어. 자, 중지가 요거, 응. 중지 요거 먹고, 애지 먹고, 애지도 잘 먹네. 애지는 원래 잘, 좀 까칠해 가지고 음식 가리는. 맛있어 중지야? 중지 맛있어? 아빠 애지 입맛에 좋나봐. 애지 다 먹었어? 헉! 애지 봐. 다 먹었어. 애지야, 아유. 왕. 너 몸에 좋은 거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애지 다 애지야.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우 와. 애지 입맛에 딱인가 본데. 남았다. 음. 자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인사. 인사. 애지도 인사. 잘 애지가. 먹을게요. 오 말랑말랑한데. 네. 여기 또 나눠서도 줄수 있네 식후 간식에도자 자, 중지 하나 애지 하나 관절 영양 구강 건강 이런 데다 도움이 되는 건가봐 응 음. 앉어 애지 앉어 중지 앉어 중지 앉어 애지 앉어 음한 줄기로 뜯어가지고 음. 앉어 하나 남았으니까이건 나눠먹자 중재야 됐어 애지 손! 에지또 손! 이거 또 놔뒀다가 아빠 또 줄게 안녕. 안녕